어, 손 씻고 손 씻고 어, 손 씻고 손식어. 손식어. 아기 어 손식어. 손어 손식어. 손식어. 손식어. 손식어. 손식어. 손어 손식어. 손어 이거 좀더 쓰자 어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라야? 꼭, 꼭 어, 어 아기 다 하나 딸기, 먹을까? 딸기, 딸기 못 먹는데 라야 우리 다 하나 먹어 아가야는 못 먹는데 나 먹어 아, 아, 아, 아, 아가야 아 냠냠냠 아, 했어 라가요 보자 아 a 야냠니 어, 응. 응. 그래. 아파트도 먼저 안다 a m n a 기가 a 기 n a 아도 나포뽀해졌어 아, 네. 너무 예쁘다 <웃음> 도 여기 하고 싶어? 네 아, 어, 나도 여기 눕고 싶구나 라하 언니한테 그럼 잠깐 비켜달라 할까? 네어 알겠어 라하아 잠깐만 언니 눕게 비켜줄래? 라하 언니가 잠깐 이 자리에 온대 자. 자 라하 와봐 나봐 밟지 말고 언니가 와봐라 옳지 이 되게 편해? 어차. 어휴 확대가 됐네 가아 <웃음> 라온이 여기 눕혀? 라 여기 할까? 어. 이더높이 어. 잠깐만 자리 좀 뺏겼자 나온 여기 이렇게 할까? h 기 c 좀 작다 a t 작다? c 지 j a c 지 j 다짝 k Jack, Jack, Jack, j 어나 누워 있어 나 누워 라가 있어 라가 누워 있을 거야 응? 어? 나 누워 있어 와봐 아 예뻐 우리딸아이 <웃음> 좋아 우리 라가 눈썹이 더 진해졌네 아기 아기 아기 어 누구 동생이야 라 동생이야 좋아, 이리 좋와 아, <웃음> 이뻐. 오, 아까 요구멍. 요금을...